죄책감, 제가 그때 손 들고, 내가 나래도 밝히고, 또, 구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내가 좀나서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으면 달라졌지 않느냐. 이런, 생, 이런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내가 죽기 전에 꼭기 친구 의혹을 한번 밝히주 않으면 내가 밝히고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그 친구를 만나서을 때, 내고기를 들을 서느꼈나는 생각을 가지고 날 살았습니다. 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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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군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냥 올바른 얘기인 줄 알고 그냥 다 그냥 그대로 믿었는데 사람을 거꾸로 매달려, 매달려서 있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에그 고춧가루 풍물을 갖다 거기다 고에다가 그거를 하는 그거를 할 수가 그런, 그런, 그런 짓을 할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나 말이 안 돼. 그게는, 그거는 만행이죠. 그거는 미친 짓이죠. 난내 동생 우리 사랑한 내 동생 잊어먹고 가족이 풍지박산다 났는데 아, 삶의 의미가 없는 거야 삶. 아버지 눈도 못 감고 돌아셨고 어머니도 아저 동생이 부르다 돌아가셨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살아. 삽. 지난 7월 방송이 나가고 20일 뒤 육군 본부에서. 추모식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2시 육군 교육사령관과 보병학교장 그리고 인사사령관 등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육군은 최소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육군은꿈 많던 청년 장교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육군은차성균 중위와 유가족 여러분께 늦었지만 신, 진심어린 이로와 사과의 마음을 전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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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최승균 소위는 중위로 한 계급 추서 진급됐습니다. 이제 와서 단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는 겠습니다만 이제 그 소중위 차이가 그 안타까운 죽음이 그냥 헛죽음이 아니고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바친. 그런 걸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위의 주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군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추모하는 그런 거는 그 가해하자 하고 그관계된그 그 사람들 밝혀내는 것이 진정한 추모라고 생각하고요. 진정한 우리 동생에 대한 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다짐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조차안된 거죠? 그렇죠. 아니, 분에서는 조사를 할수 없다는 거죠. 군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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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낭을 한다 발대고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막 머리를 찢고 이게 이쪽 이랑 이쪽이 달라요 이게 보면 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가서 뺨을 엄청 때려가지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것은 50년 가까이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체벌과 기압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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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박수만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다리 분개 똑같이 애들 그거 또 먹고 내 친구가 그 먹다가 투에 컸어 그 다시 다 다리 다 걷어가지고 투도 다 쏟고 다시 통 다시 다 먹게 했어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 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채 폭행한 생활지도원도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냥 모든 세상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다가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리거가제 스스로 그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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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나동들이피해 다시 알려지면서 응원한 편지. 그리고 용기, 용기가 자 그리고 지개들게 얼마나 많은 이게 응원, 응원지 많아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송을 보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그림과 편지를 써서 보내 준 것입니다. 응원을 해 주신 시청번 시청자분들도 많아 그래서 조금 많이 회복이 된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아픈 상처들을 들으다 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지난해 생활 지도원 세 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올해 초 취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 지거 아니에요?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음, 다고 생각하고 아동 한 차례도 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어. 한 차례도. 네. 방송 뒤 지난 10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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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제 물티슈 갖다 닦아주고 물 먹이고 안내 시키고. 그런데 사람 살려주시오 그래. 그러니까 튀어나가 보니까 는 이렇게 시루처럼 쌓여가지고 살려주시살려주시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빼려고 합니까? 안받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빼지도 못하고. 그날 이후 경찰이 봉쇄하고 있는 참사 현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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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할까요? 제사상을 차렸던 그는 지금까지 밤낮으로 골목을 지켜왔습니다. 추모객을 위해 가게 불을 켜 참사 현장을 밝히고 잠도 가게에서 잤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면 잊지를 못해요. 왜그나뭐막그 살려달라는 게막 살려달라는 것이 막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잊지를 못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 애들 있을 때까지 나 옆에 있어야 되겠다, 고짜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자주고, 그래서 사실 굳이그래라도 어떻게 해서, 얘들 곁에 있어야 되지 않게 해서 그런 마음에서 있는 거죠. 네. 아들한테 밥한끼 먹여야 된다고 사실은 말씀해. <웃음> 더 많이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괴로움. 그 애들, 젊은 애들이 눈에 서나는데 그부모들 어디 가겠어요? 죄스럽다말 밖에 할 수밖에 없죠. 살리자 못한 거나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제발 정말로 얘들 헛되지않게 그런 퇴조 면 좋겠어요. 이 골목에서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낸 엄마가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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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가올같리면한테 엄마, 나 내일 갈게. 엄마 지금 뭐해? 엄마 지금 는 중이야. 귀에 옆에서 말하 것처럼 들려. 정 우리 민석이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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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매일같이 딸을 만나러 갑니다. 체림 아빠따늘 딸이 좋아했던 음식을 사옵니다. 오늘은 파스타와 따뜻한 커피입니다. 10월 29일 그날 딸 체림이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요새 춥지? 아빠는 아침에 나오면 오늘 날씨가 추운가. 우리 체림이가 추울 까그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아빠가 뭐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구나.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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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막내야 야바로마 해도 얘 우리 체리미 나이는 어려도 이거 이런 거다해이 쇼핑몰 이거 올려놓은 사진 한번 봐봐 야그옷살거 있으면 좀 사줘 <웃음> 그랬던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없어요 주인을 잃은 체리미의 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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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뭐 기간을 왜 장관님이 때는... 판단하십니까? 세 유가족들 다 모셔놓고 정부는 뭘 잘못했고 뭐 이런 걸 해야지요. 네. 그거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생각 중에 있는데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 합니까? 그게 아니라요. 비식이 지났는데도.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그렇습니까? 조심스러워요? 유족들을 모아서 소통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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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저희들을 대신 되는 거라고 저희 아식들을 살려서 돌려버리세요. 이 피눈물 나는 이 가슴을 가슴을 찢어지는 가슴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아.